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 사이는요. 친밀하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들보다 이해해줄 수 있는 폭이 더 좁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둘의 사이가 좋을 때는요. 이해심이 아주 넓고요. 둘의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또 아주 예민하고 까칠해지죠. 이렇게 예민한 사이다 보니까 연인 사이에 오 가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왕 하는 말이라면 조금 더 예쁜 말로 표현해 볼수 있어야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학업이든 회사 업무든 요즘 정신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점점 그 텀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언제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 안 한단 말이죠 나는 이번 주말에 그 사람과 만나보고 싶은데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해오고 있으니까 참다 참다 내가 먼저 물어보게 되죠 이번 주말에 바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있어서 거기 가야 될것 같아 그럼 이번 주말에 못 만나? 아 알겠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자친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혹은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마 여성분들은요 남자친구의 잘못을 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명 서운해지셨을 거고요 남자친구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생겨서 거기 가야 될것 같아 어쩌지?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또못 보게 됐네 나만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지? 나 바쁠까봐 한주 동안 말도 안 하고 기다려 주실 텐데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해? 너무 미안해 그 대신 다음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꼭 만나 줄 거지? 나한테 꼭 시간 내줘야 돼? 남자친구가 이 정도로 말했다면 만족스러우실까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미 첫 문장에서 여자친구가 이번 주말에 바쁘냐고 물어봤기 때문이거든요 여자의 그말 안에는 요 약간은 이미 서운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일단은 남자가 바쁜지 안 바쁜지 예의를 갖추면서 물어봐 주고 그러면서도 남자가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약속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자가 요이 말을 듣고도 자기 바쁜 이야기만 했거든요. 여자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말을 문장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자의 의도는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남자라면 여자의 마음이 서운해지지 않도록 앞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남자가 여자를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남성분들은 여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나름은 배려한답시고 그 대신 다음 주말엔 내가 꼭 만나 줄게 혹은 다음 주말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시간 비워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다된 밥에 재빠뜨리는 격이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서운한 감정이 안 들고 흐뭇해지다가 마지막 문장을 듣고요. 뭐야? 내가 자기가 만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여자로 보이나? 뭔가 배려받은 것 같긴 한데 왜 기분이 이렇게 찜찜하지? 나를 만나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분이 들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여자가 상당히 예민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되면 내가 말 한마디 뱉는게 되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분들도 지금 여자와의 대화에서 되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셨잖아요. 그것처럼 남녀가 서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엔 여자는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 여자는요 딱히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아주 잘했다고 하기는또 어려운 게 남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도 요 여자가 저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나면 요 뭔가 마음이 찜찜해져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남자가 먼저 약속을 잡지 않는 행동도 좀 서운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말에 뭐하냐고 물어봤고요 남자친구의 대답을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더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대답해 주기는 어려운 상태일 거예요. 그럼에도요. 그럼 이번 주말엔 못 만나?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 묘하게 남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지거든요. 여자가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자가 자기 기분을 묘하게 찜찜하게 만들었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거겠고요. 남자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지금 딱히 뭔가 잘못한 건 없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가족 모임이 잡힌 것 뿐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별로 반갑지도 않은 가족 모임인데 거기 나가는 게 피곤하고 귀찮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삐진 것 같거든요 아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남자가 말했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못 만나? 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은 여자친구가 자기를 이해해줄 것을 살짝 기대했나봐요 그러니까 찜찜하게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보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분명 나한테 화내지도 않았어요 딱히 삐지거나 서운한 티를 낸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마음이 찜찜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마음은 좀 편안해지고 싶은 게 있는 거고요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확실히 잘해준 것도 아닌 건 맞아요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찔리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남자 자신도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여자는요 아, 아니야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나 피곤하니까 그만 잘게 이런 패턴으로 대화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남자는 이후에 자기의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뭔가 더 찜찜함을 확인했거든요 피곤하고 억울하고 짜증이 몰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라도 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오해를 풀어주거나 여자친구를 서운한 마음을 달래주면 되는데 남자 자신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상태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줄 상태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요 상대에게 조금만 서운한 티를 내면 요 격하게 싸우게 될 거예요. 그 감정이 더 격해지게 되면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여자는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잘못했다는 라게 아니고요 둘의 관계를 좋은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자인 나는 어떻게 해주는 게 남자에게 좋았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때 여자가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겠냐겠죠 아이고 힘들겠다 한주 동안 많이 피곤했을 텐데 이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가족 모임 생겨서 어떻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거니까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지? 근데 이번 주는 한번 참아 줄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요 남자친구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다음 주엔 꼭 보자 이런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받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금방 또 서운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고 싶은 게 있다면요 그걸 받아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주는 거라는 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받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주기는 커녕 공격해놓고 받고 싶어하죠 그리고 가끔은 나는 주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게 괘씸해져서 안 주려고 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또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사귀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요, 감미로운 고백을 듣고 싶은데 왜내 입에선 늘 감미롭지 않고 투덜거리는 말들 뿐일까요? 나는 배려를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정작 상대를 배려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배려라는 것은요, 뭔가 대가 없이 해주는 것을 배려라고 하는데 나는 배려인 척하면서 늘 대가를 바라고 있거든요. 화를 낼 거면 요 차라리 화를 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화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라 말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설프게 화를 참으면서 요 상대방에게 안 좋은 기분은 다 전하면서 내가 참고 있었고 노력했다고 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를 더 불편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온전한 노력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늘 고마워하기만 해야 한다는 부담만 주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상대도 요 내가 준 것만큼 그만큼만 나한테 주는 걸 거라고요 나는 요 예쁜 말로 상대의 기분을 얼마든지 업 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쁜 말은 요 결국 또내 매력을 업 시켜 주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요내 상대방에게 예쁜 말만 기대하면서 상대방의 기분과 내 매력을 동시에 다운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연인 사이에서 요 둘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 연애의 성패가 나 때문인지 상대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확실한 건 연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